자,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 재고자산은 여러분들 이제 기출 빈도를 이제 봤을 때, 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출제도 많이 되고, 재고자산 쪽에서는 뭐, 사실 문제, 만약에 이제 그 관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는 뭐, 감정평가자, 감정평가자도 마찬가지, 어, 뭐, 세무사 쪽도 그렇고, 어,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 출제 빈도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 출제 빈도가 많다는 게뭐 40문제에서 뭐네 문제, 다섯 문제 이렇게는 아니죠. 한세 문제, 내지는 뭐두 문제. 적어도 두 문제 이상은 나와요. 근데 40문제에서 두 문제라면 5%인데 챕터가 보통 뭐 13개 챕터 또는 14개 챕터. 그렇게 이제 보통 공부를 하죠. 근데 거기에서 뭐 10% 정도 가까이 육박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이론형의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계산형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론형의 문제는 많이 이제 봐야 되지만 계산액의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깊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과 관련된 파트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를, 문제집을 이제 풀다 보면, 뭐, 솔직히 이제 얘기해서, 나중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사실은. 다 보고 우리가 시험 보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다 보고 시험 보면, 한 10년 걸려요, 10년.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어, 빨리 일차를 합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어떤 그, 출제비중가 높거나, 또는 가능하다면, 이제 내가 봤을 때, 좀 이제 조금 공부하고, 어, 어 문제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챕터들. 쉬운 챕터죠, 말하면. <웃음> 그런 챕터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그 재고자산. 그래서 재고자산 쪽에서는 또 이제 어, 어떤 간혹 가다 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깊게 또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안풀 수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100점 맞고 뭐, 시험을 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 50점에서 60점. 그 정도면 아주 퍼펙트한 거예요. 고정도가 그 맞춰야 되니까 40%는 어차피 안 맞춰야 돼요 어차피 1차 시험에서는 40%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맞추면 50% 60%가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어, 뭐 아주 깊게 공부를 뭐 많이 해야 되느냐 어, 어, 많이 하면 좋죠 어,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너무 깊게는 볼 필요 없고 어, 문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풀수 있도록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게 문제죠 사실은 빨리 못 풀면 힘들어요 이 1차 시험에서는 빨리, 빨리 빨리 풀지 못하면 그만큼 다른 문제를 못 보니까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어 문제를 많이 풀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를 내가 니가 풀수 있는 정도까지 다 풀어봐 어, 시간을 언제까지 줄게 뭐 이렇게 한다면 진짜 자기가 아는 만큼 문제를 풀고 자기가 어,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오히려 변별력이 더 높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어1차 시험은 어, 동일한 시간 내에. 동일한 시간 내에 누가 더 많이 풀어내느냐가 관건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어, 문제를 많이 풀 수는 없어요. 그 그것도 문제를 쳐내는 것도 이 문제 는 풀지 말아야지 내가 알지만 그런 것도 하나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어, 보통 이제 보면 그뭐 이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한 폄하는 아니지만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이 그 오히려 점수가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 풀지 말아야 될 것들.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 경우도 생겨요. 풀지 말아야 할 것들을 괜히 손을 대. 아니까. 이거라도 풀어야지 될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다른 문제를 놓쳐요. 아예 그냥 그걸 모르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문제 딱 봤을 때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그럼 아예 제껴버린다고. 그럼 자기가 알고, 알고, 그 다음에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것만 찾아가다 보면 몇 문제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 그것만이라도 정답을 맞추게 되면 과락을 면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1차 시험에서는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어, 이 테크닉을, 어, 여러분들이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제 문제를 이제, 어, 재고자산 쪽에 이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 설명, 간단히 서머리를 하고, 어, 그 다음에, 어,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이 재고자산에서는, 어, 이쪽으로 하나? 재고산 쪽에서는, 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이제 많이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 이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로, 취득 원가에 대한 거. 취득 원가는 당연히 취득 시점에 매일가에다가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겠죠? 어 그게 이제 취득 원가예요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기말재고 포함 여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기말재고 포함 여부도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가 산정. 이거는 뭐 수량 결정 방법하고, 그 다음 단가 결정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수량결정 방법은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그 다음에 단가결정 방법은 뭐 개별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그죠? 후입선출법은 안, 인정이 안되고 여러분들이 이론을 한번 이상 봤다는 가정하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리라는 거는 빨리 넘어가서 요점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전에 이미 이론을 봤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간모손실하고 평가손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추적에 대한 것. 여기서는 매출 총인율법, 그 다음에 소매제거법. 그것도, 어, 거의 뭐 단골이다시피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어, 내용을 가지고, 어, 시험 문제를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다섯 가지에서 그래도 중요하다 싶은 것. 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중요하다. 어, 이 정도? 간모 어, 손실과 평가 손실. 그 다음에, 추정도, 어, 어, 단골 메뉴예요그 다음에, 기말으로 다, 다 되겠네. 자, 보자면. <웃음> 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도 순리를한번 매겨봐라. 여기서도 만약에. 어, 그렇다면, 음, 얘를 1번으로 들을 것 같아요. 제생각그 다음에 2번. 근데, 그게, 시험에 따라 달라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이, 뭐, 관세사라면, 뭐, 간모 손실이, 뭐, 중요한 파트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세무사라면, 음, 뭐, 기말제고 포함 여부라든가, 뭐, 추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 제 생각에는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 이렇게 좀, 어, 중요도를 가지고, 뭐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취득 원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취득 원가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취득과 관련된, 어, 매입가입과 그 부대비용이죠. 그래서, 취득을 했다. 만약에 어떤, 어, 물건을 취득을 했다면,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구입 비용이 들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반비가 들었다면 그 운반비도 마찬가지 취득 원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 상품에 대한 원가는 구입 비용 만원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반비 2천원 해서 만 이천 원이 될 거야. 근데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물건을 외국에서 사 가져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물건 사 가져올 때 어디를 거쳐요? 세관을 거치죠. 그래서 수입을 했다면 물건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세관을 거쳐서 이제 운반이 됐다. 자, 같은 물건이에요.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경비를 보니까 구입비용이 일단 만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세, 관세를 내야지 이제 물건을 들어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운반비가 들었더라. 그러면 얘는 원가가 어떻게 될 거냐. 취득원가, 즉 장부에 기록하는 금액을 얘기라는 거예요. 취득했을 때. 그거는 얘네들이 다 합해진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구입비용과 그 다음에 운반비를 합한 총 15,000원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어, 취득 원가가 되는 거고 취득 원가가 장부에 기록되는 금액이에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취득 원가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취득 원가라는 건 구입가액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인데 그죠 그러면 취득 원가를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음, 봅시다 취득 원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매입 원가 전환 원가 및 재고 자산을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되는 기타 원가를 다 포함한다 그래서 어. 취득 원가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취득을 하고 그거를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시점까지 어떤 지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출액에 대해서 그 장부에 취득가액을 기록을 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여기 팔릴 때그 취득가액이 뭐가 되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라는 비용. 이건 이제 재고자산 같은 경우죠. 그렇죠? 그 그럼 매입, 매입 원가는 어떤 게 있나? 요 이거 매입 원가. 매입 원가는 가산항목과 차감항목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산항목에서는 매입가격. 물건 사올 때 가격이 되겠죠. 뭐그 다음에 수익 관세 아까 우리가 들어올 때그 다음에 세금 세금은 취득을 할때 내야 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근데 세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일단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취득과 관련된 세금과 보유와 관련된 세금 이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 세금에는 원가에 가산되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원가에서, 어, 원가에 가산되는 세금이 있고, 원가에 고려되지 않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원가에 가산되는 세금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라는 게 있고, 원가에 가산되지 않는 세금. 이거는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재산세. 이재산세 그러면, 취득 원가에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비용으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취득 원가에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산으로 잡지 말고 비용으로 하라는 얘기죠. 제출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재산세. 만약에 얘가 1월 1일 날 물건을 샀다면, 그 다음에 6월 1일, 2001년도 6월 1일, 그 다음에 2년도, 그 다음에 3년도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6월 1일이라고 한 거는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있다가, 어,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걸 처분을 했어요. 음. 자, 그랬을 때, 이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 시점에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쟤는 취득 활동의 한, 어, 일환이고, 그죠? 취득 활동 중에 있는 거예요, 쟤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이렇게 돼요. 6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미 처분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산세가 부과가 되지 않아. 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재산세는 보유세예요, 보유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땅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 뭐 이런 것들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6월 1일 시점에 네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6월 2일 날 팔았더라 그러면 걔는 재산세 내야 돼요 근데 5월 어, 31일 날 팔았다 걔는 재산세 안 내요 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걔야 되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얘는 보유세 보유세 보유세는 취득 활동이 아니란얘기예요 결국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재세금에서 즉 세금에서 이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감 항목에서는 매입할인 물건값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100원짜리 샀다가 10원 깎아주면 90원이 시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베이트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샀다가 그 매입가액에서 일정 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거. 그죠? 그런 죠그 것도 이제 리베이트죠 그래서 어, 매입원가에서는 일단 가산항목과 차감항목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원가라는 게 있어요 전환원가 이거 전환원가가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이제 제조업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물건, 원재료를 사다가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대답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제품까지 가게 되는 지출액을 전환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는 가공비, 그 다음에 뭐 원재료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 그런 것들이 전환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무 원가 등의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하고 을 이거는 뭐냐면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 즉 어, 직접비를 얘기하는 거죠. 뭐 어, 재료비가 뭐두 개가 들었다면 제품이 두개 만들어지고, 재료비가 세 개가 들었다면 어, 제품 세 개가 만들어지고. 이게 직접비잖아요. 예. 네. 근데 어, 전환 원가에는 그 생산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제조 간접비라는 거. 그죠 그럼 제조 간접비에 체조 어, 체계적인 배부액을 같이 포함을 한다.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면 원가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사실은. 음. 보면 여기에서 어, 예를 좀뺍시다 자, 이 전환원가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볼게요. 그러면 전환원가는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재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차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진도 있고, 바퀴도 있고 하겠죠. 예. 자, 이게 이제 원재료예요. 그러면 이 원재료 하나를 만드는데 대당 천 원이 든다고 합시다. 이 원재료 통틀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걸 조립을 해야 되겠죠. 어, 그게 이제 가공비예요. 그래서 조립하는데 인건비가 한1 5 0 0 원이 든대그 다음에 이걸 어디서 만드냐? 공장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공장에 대한 임차료가 있겠죠. 음, 그게 이제 1년에 아, 1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이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 한 100대 정도가 된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이 제품의 원가는 어떻게 될까? 한 대당 원가, 한 대당 원가. 그걸 이제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거 원가 시간을 봤죠, 여러분들? 원가도 수업을 어, 아마 들었을 거야. 예. 한 대당 원가는 원재료는 일단 재료비 하나, 하나 만드는데 재료비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대당 천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립비. 제당 1,500원이 되겠죠, 당연히. 그럼 여기 이걸로 끝나느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임차료가 들어가야 돼. 공장 임차료. 그것도 원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공장 임차료는 10만원은, 이 10만원은, 얘가 100대가 되든 1,000대가 되든 상관없이 1년에 10만원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생산량과 무관한 거죠. 그렇지만, 한 대당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임차료를 이제 어떻게 포함을 시킬 거냐. 그걸 이제 보면, 어, 여기서 일단 임차료가 10만 원이 1년이 되는데 1년 동안에 100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대당 1,000원씩 그한 대당 부과를 하면 되겠죠. 그, 부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임차료는 대당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한 대당 원가는 어 3,500원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원가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저기서 말하는 제조한접비.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배부액이 얘란 얘기예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 원가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얘는 3,500원이 되겠지, 됐죠? 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음. 이 제조간접비가 제조간접비, 재료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뭐냐 제품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환원가라고 얘기해요 어, 전환원가는 그래서 제조하는 회사에서 나타나겠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환원가의 내용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노무원가 제조 간접 원가는 정상조업도에기초해서 전환원가에 배부하는데, 거기서 이제 실제조업도와 정상조업도가 유사한 경우에, 그때는 뭐냐면 실제조업도를 사용을 한다. 실제조업도를 원래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정상조업도라는 걸 사용해서 원가에 배부를 한단 말이에요. 원가라는 건 실제로 나왔을 때그 원가를 배부하기도 하지만, 미, 아, 미리, 그, 어, 제품에 대한 원가를 배부, 어, 원가를 배부를 해서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는 사실. 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게 얼마에 팔면 내가 돈이 남을까? 그러면 결국 뭘 알아야 돼? 요 원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거기에 대한 원가를 측정하는, 즉, 배부를 미리 하는, 배부 유이라는걸 미리 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정상조업도와 유사를 했을 때, 실제 조업도를 그냥 사용하기도 하고, 정상조업도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실제 조업도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면, 별 차이가 없다면, 뭔 얘기냐. 한 봅시다. 아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정상조업도는 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때, 그때 조업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업도는 여러 가지가 될수 있어요. 어뭐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얘기를 한다면 뭐 인건비 가공에 따른 어떤 시간도 조업도가 될수 있고. 여기서는 생산량이라고 봅시다 그냥. 그래서 조업도를 생산량으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1년에 100대가 만들어지면 대당 1,000원씩 이제 배부를 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그어 제조가 제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여기까지 이제 현대라고 봅시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래 그러면 1년 2년 3년까지를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 발생이 됐대요 100대 105대 그다음에 99대 실제 세상에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그러면 거의 10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편차가 별로 없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4년 이후에 어, 한 대당 제조 관제비를 얼마를 배부할까를 이제 결정을 할때 100대 정도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상 조업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런 상황일 때. 그래서 이거를 정상조업도로 보자. 이걸. 이게 거이 이제 뭐냐면 정상조업도의 의미에요. 그러니까 정상조업도라는 건 실제로 발생된 그 조업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상적인 상황이 아닐 때 비이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업도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조업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정상조업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어 원칙은 정상조업도에 따라서 배부를 하지만 실제 조업도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실제 조업도를 해도 된다 이거예요 음.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 기간에 재고자산이 원가 이상으로 측정되지 않도록 생산 단위당 노무원가 및 제조 관점 원가의 배부액을 감소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뭐 여기서 이제 요거를 한번 의미를 볼게요 음.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음. 자 보면 정상 조업도가 100대라고 가정을 할게요 일단 자 그랬을 때이 100대에 대해서 배부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아 10만원 아 저기 봐 임차료가 만원대 돼서 여기 10만원이 10만원 자 임차료가 이제 10만원일 때 10만원에 대해서 100대면 어 대당 1000원이 되겠죠 이게 이제 정상 조업도에 따라서 배부하는 원가예요 음. 자 근데 1년 2년 3년에 어그 저기 봐 조업도가. 생산량이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자, 1년에는 100대가 돼요. 그러면 100대에 대해서 이제조간접비를 얼마나 배부를 하냐. 천 원씩 배부를 하니까 1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총액, 임차료 총액과 거의 유사하죠. 10만 원. 음, 똑같죠. 여기서는. 자, 두 번째 이제, 어, 실제로 이제 그 발생된 그 생산량을 보니까 100, 어, 두 대가 이제 생산이 됐대요. 자, 그랬을 때는 10만 2천 원이 되겠네. 그죠? 천 원씩 배부를 하게 되면. 자, 세 번째. 삼차료인데 어떻게 되냐면 200대가 생산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대라고 생산 아, 1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부를 했는데 배부율을 결정을 했는데 근데 100대가 아닌 200대가 발생이 되면 얼마가 배부가 되냐? 20만 원이 배부가 돼요. 근데 실제로 임차료가 20만 원이 발생된 건 아니죠. 실제 임차료는 10만 원이 발생된 거야. 임차료는 얘가 100대가 되든 천0 0대가 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생산량과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없는 비용이 여기에 배부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보면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원가의 배부액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 한번 봤더니 임차료는 저렇게 이제 배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가 배부가 되겠죠 재료비는 한 대당 1000원이라고 그랬어 얘는 뭐냐면 물건이 만들어질 때마다 어, 발생되는 직접비에요 자 가공비는 아까 1500원씩 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가, 100대에 대한 원가, 102대에 대한 원가, 그 다음에 200대에 대한 원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될 거야. 그리고 재료비하고 가공비는 직접비에요 직접비. 직접비는 생산량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는 거야. 근데 임차료는 직접비는 아니죠. 그죠? 자, 실제 임차료를 보니까 10만원. 음, 매년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제 과대 배부가 되는 거야. 너무 많이 배부가 된 거야. 여기서는 별 차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음. 자 그래서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저 배부액이 10만원에 어, 근접하도록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자이 배부액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원래는 임차료 1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20만원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정을좀 합시다 이런 얘기야 어떻게 조정을 하냐 200대로 이렇게 배부율을 조정을 하면 결국 하나당 500원씩 배부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뀌겠죠? 200대에 대해서 500원씩 배부를 하게 되면 10만 원이 아마 배부가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배부율이 감소가 된 거야. 그죠? 어, 감소를 시켜야지 어, 지금 현재 임차료와 똑같이 어, 발생된 걸 임차료를 배부를 시키겠죠? 음.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에요. 감소시킨다. 이게 이제 말이 용어로, 용어를 통해서 이론형의 문제로 간혹가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해 주세요. 저거를 증가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틀린 말이야.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전환원과에 대한 내용들, 이세 가지 내용들을 기억을 해 주세요. 이세 가지 내용들이 이론형의 문제에서 종종 나오는 문구들이야, 얘네들이. 자, 그럼 취득 원가에 대해서 어추 이렇게 봤는데, 아, 우리가 이제 취득 원가라는 것. 기본적으로 취득 원가는 취득과 관련된 내용, 취득과 관련된 지출이 되겠죠. 그래서 매입을 하고 취득 과정이 발생이 되고, 취득 과정이 완료가 되면, 취득 준비, 판매 준비가 되면 취득 과정이 끝난 거예요. 거기와 관련된 지출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취득 과정과 관련된 지출액이 취득 원가로 기록이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재고 포함 여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시도 공간 내용을 받고. 기말 재고 포함 여부는, 여기에서 지금 12월 31일 상황이, 창고에 지금, 어, 대당 100원짜리 10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사온 게 있는데, 아직 운송 중이에요. 운송 중인 게 지금 두대가 있대, 지금. 이런 상황일 때, 과연 내 장부에는 10대가 들어가야 되는지, 12개가 들어가야 되그 문제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무상태표,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재고사상 얼마나 기록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재고자산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저거를 포함시킨다면 1,200원이어야 될 거야 근데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1,000원이 되겠죠 자, 이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말 재고 포함 여부라는 건 결국엔 장부에 어떻게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미착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미착상품 미착상품은 아주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아까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미착상품이에요 여기서. 얘가 미착 상품이 되는 거예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 그럼 포함을 시킬까 말까?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도 조건에 따라 좀 다른데 미착 상품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란 게 있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란 게 있어.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을 하면 그때부터 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을 해서 내 창고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내게 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이러한 어 구매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송 중인 상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저 운송 중인 상품이 과연 누구의 소유가 돼야 되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선적 진도 조건이 되면 구매자의 재고가 되는 거예요. 운송 중인. 즉 여기서 이제 선적을 하게 되면 선적을 하게 되면 선적된 이후로는 구매자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적 진도 조건이 되고 그러면 도착진도 조건은, 도착하기 전까지는, 도착하기 전까지는 누구꺼? 판매자의 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두 가지를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구매자 입장과, 그 다음에 판매자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구매자 입장, 그 다음에 판매자 입장을 봤을 때, 장부에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볼까요? 자, 구매자 입장에 봤을 때 선적진도 조건이라면, 구매자의 재고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판매자의 장부상을 보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지금 저게 구매자의 재고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착진도 조건일 때,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적진도 조건은 포함이 되지만, 도착진도 조건은 포함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적 진도 조건은 불포함이지만 여기에는 포함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불포함 되는 경우는 구매자일 때는 도착 진도 조건 그 다음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선적 진도 조건일 때에요 우리가 문제를 볼때 파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의 자료 중에서 어떤 게 나왔는지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주의사항은 첫 번째 구매자인지 판매자인지를 먼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구매자라면 여기서는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불포함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포함이라는 얘기는 운송중의 상품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있는 그 장부 즉 창구에 있는 장부에서 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불포함의 의미는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야내 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서는 포함이라는 건 지금 창구에 있는 재고에다가 플러스 그 금액만큼을 같이 넣어 가지고 장부에다 기록을 하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탁 판매에 대한 사항들을 볼게요. 위탁 판매란 게 어떨 거냐? 판매 위탁을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냐면 위탁자가 되겠죠. 얘는 수탁자라고 얘기를 해요. 수탁자가 이제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겠죠. 그럼 소비자한테서 뭘 받아요? 대금을 받겠죠. 돈을 그럼 대가를 받아요. 그럼 그 대가를 누구한테 저 위탁자한테 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위탁자는 어떻게 해요? 수술을 얘한테 준 거야. 그죠? 이런 판매 형태를 위탁판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가 물건을 수탁자한테 맡겼다고 합시다. 세 개를 팔아달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를 얘를 팔았어요. 자, 그러게 되면 저 재고는, 어, 저 위탁자의 재고는 얼마에 몇 개가 될까? 지금 일단 위탁자 창고에는 지금 두 개가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얘 창고에 지금 두 개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얘가 팔았으니까 얘가 가져갔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재고는 여기까지를 위탁자의 재고로 이제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위탁자의 재고는 4개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엔 위탁자 입장에서 보면 창고에는 2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탁자의 창고에 또 2개가 있는 거야. 그럼 장부에는 4개가 이루게 되고, 창고에는 2개가 있는 거야. 그죠? 자, 이게 이제 위탁판매의 형태죠. 음. 자, 그래서 이 위탁판매에서는 몇 가지 좀, 어, 우리가 좀 기억할 게, 판매 위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데 상황이 이렇다고 봅시다 1월 1일 날 상품을 100개를 가지고 있었고 개당 100개 였어요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10개를 발송을 했대 그래서 이쪽에 다 이제 보낸 거죠 그 다음에 30일 날 수탁회사에서 3개를 팔았대요 누구한테? 얘한테 10개 중에 3개를 팔았다는 얘기네 자 그랬을 때그 수탁한 상품에 대한 매출과 원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어갈 건지 그러면 그 판매회사에서는 당연히 위탁매출액은 얼마 450원이 돼요. 그 450원은 뭐, 요거, 요거 여기다가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될 거야. 됐죠. 어. 자, 그러면 이제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원가는 하나당 원가가 되겠죠. 몇 개, 3개에 대한 그죠. 하나당 100원씩이고, 그 다음에 10개를 발송해 있고, 3개를 팔았으니까 매출원가는 300원이 될 거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익은 150원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상황을 하나 덧붙여 봅시다. 수수료가 있었다. 어, 그러면 누구 얘한테 주는 수수료가 되겠죠. 그 수수료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서 그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서 매출총액에서 이제 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은 135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수료 비용은 누구의 매출액이냐? 얘의 매출액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얘의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수수료가 거기에 대한 수익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그 수수료가 수수료 비용이라는 걸로. 매출 총이익 밑에서 이제 고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매출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요 수수료는. 그럼 매출 총이익은 변동이 없지만 영업 이익은 달라지겠네. 그렇죠? 저의 판매 관리비가 되는 거죠. 그 차이도 어, 중요해요. 자, 여기다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해 봅시다. 어, 운반비가 들었대요. 운반비. 요거 요거. 요, 여기에서 이제 운반비가 된 거예요. 저쪽에다 이제 넘겨 줄 때. 자, 그 운반비를 판매 회사가 부담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운반비가 얼마야? 총 100원이 들었대요. 자, 그랬을 때 상황. 자, 그러면 일단 원가가 좀 달라져요 원가가 어떻게 달라지면 3 3 0원 달라져요 그럼 저 330원은 어떻게 나왔나 볼게요 계산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일단은 10개를 걔한테 보냈는데 그 하나당 단가는 100원짜리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반비가 100원이 들었대 그래서 총 비용이 이게 된 거야 그 다음에 그거를 10개로 나누게 되면 결국 하나당 원가는 110원짜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세 개를 팔았죠. 그래서 계산은 330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음. 자,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달라지겠네. 그죠? 그래서 이 적송 시에 운반비가 발생이 됐을 때그 운반비도 매출 원가에 고려를 해줘야 돼요. 음. 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봤을 거야. 이런 시간에.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용 판매라는 걸 한번 볼게요. 시용 판매는 어떤 거예요? 한번 써보고, 음살까 음, 말까를 결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용 판매. 그래서 시용 판매에서는 상품을 인도를 하면 거기에 대한 구매 의사 구매 의사를 상대방이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네대 중에서 얘한테 세 대를 이제 팔았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게한 대에 대해서 구매 의사를 표시했대. 자, 이런 상황일 때 재고, 즉 판매자의 재고는 몇 개가 될까? 판매자 재고는 3개가 된다는 얘기죠. <웃음> 죄송합니다. 미판매분에 대해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기록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창부에는 이게 있고, 장부에는 이걸로 기록해야 된다. 이런 의미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반품 가능 판매가 있어요. 요거 이제 잘좀 보세요. 이건 이제 수익인식과 관련된 상황에서도 이제 봐야 될 텐데, 여기서 그냥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한번 해버릴게요. 자, 반품 가능, 반품 가능 판매는 상품을 넘겨주고, 그 상품에 대해서 반품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반품 기간 종료하기 전까지 무조건 다 반품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럼 4대의 상품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3대를 얘한테 넘겼어요. 자, 그리고 그, 그 중에서 2대를 반품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결국 판매자의 재고는 3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된 건 하나가 되겠네. 그죠? 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걔한테 상품을 넘겨줬고, 아직 반품 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어. 그럼 지금 3대는 여기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한 대를 가지고 있고 자 이런 상태에서 어 기말이 됐어요 그리고 장부를 만들어야 돼 그때 이 판매자가 장부에 재고를 한 대를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대를 넣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자 이런 상황일 땐두 가지 가어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웃음> 지금 몇 개가 반품이 되겠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품률을 아예 추정할 수 없는 다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 팔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재고 자산을 어떻게 기록할까? 판매자의 재고 자산은 둘다 동일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요것만 재고로 기록해요. 즉, 이거는 재고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을 때나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을 때나 어쨌든 간에 저 넘어간 상태에서는 그 재고는 다 빼버려요. 저한테. 그러면 그때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반품 조건부 판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가정을 좀 이렇게 둡읍시다. 한 대당 판매가는 500원이고 그 다음에 대당 원가는 200원이세요. 그리고 판매 수량은 4대고 반품 예상 수량은 1대. 이 반품 예상 수량은 반품이 예상되는 경우에 예상을 했을 때한대예요 반품 예상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 모르는 거고 사실은. 그렇죠? 자 이렇게 반품 조건부 판매를 했을 때 여기에서 4대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4대를 얘한테 넘겨줬어요. 그리고 예상되는 게 이제 하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을 때와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을 때. 추정할 수 없을 때 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자, 그러면 추정 가능할 때, 그 다음에 없을 때 거기에 따른 손익, 그 다음에 재고자산. 이세 가지를 보면 일단 매출액은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을 때는 매출액은 1,500,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600, 그다음 재고자산은 없는 거. 재고자산다 넘겼으니까 여기 네대가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추정 가능할 때 재고자산은 없지만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기록을 해요. 그럼 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한번 볼까? 지금 대당 500원이죠. 네개를 넘겼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0원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원가는 200원이죠. 네대를 넘겼다면 800원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1500원과 600원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산이 일단 볼게요. 그 다음에 추정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재고자산은 넘어갔지만, 매출액도 없고, 매출원가도 없어요. 아직 팔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어, 그러면,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될까? 한번 볼까요? 반품률을 추정 가능할 때는, 반, 어, 이, 그, 총 4대 중에서 한대에 반품이 예상되는 거 있죠? 그거를 부채로 이제 기록을 해요. 500원 만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가는 반품 자산으로 해서 200원 만큼, 뭐, 자산으로 기록하게 돼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물건을 팔았을 때 판매시에 현금이 일단 들어오겠죠. 그 현금에 해당하는 만큼 매출을 일단 잡아요. 판매시에는 일단 4대가 넘어갔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가, 4대에 대한 800원 기록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말에 아직 반품 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았어요. 기말에 어떻게 하냐? 그 중에서 즉 매출액 중에서 2000원 중에서 반품이 예상되는 500원에 대해서는 빼버려요. 그럼 원가도 어떻게 냐 원가도 빼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매출액 중에서 500원. 즉, 한 대에 대해서 매출을 취소를 하고, 그만큼을 뭘로 부채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마찬가지 원가도 그래요. 원가도 이한 대에 대해서 원가. 즉, 비용을 취소를 하고, 반품 회수권이라는 자산. 나중에 반품 되면 저게 재고자산 바뀌어요.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판매되는 해에는 매출액이 얼마가 기록이 되냐. 2,000원에서 500원을 뺀 1,500원이 되는 거고, 원가는 800원에서 200원을 뺀 600원이 되겠죠. 음. 그리고 재고자산은 없는 걸로 돼요. 재고자산다 넘어간 걸로 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게 회수가 될때 어떻게 될까요? 반품이 됐을 때저 부채만큼이 이제 사라지고 현금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어, 재고자산은 다시 가져오겠지 뭐. 그죠? 그래서 회수권이 없어지고 재고자산 대체가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 재고자산이 나중에 200원만큼 들어오겠네. 그렇죠? 그, 그래서 그때 그 200원이 다시 재고자산 기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서 재고자산에 대한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또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건 수익인식 쪽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음. 자, 이게 추정 가능한 경우예요 그럼 추정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할까? 어, 여기서는 매출액, 매출원가, 재고자산 다 잡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물건을 저한테 넘겨줄 때는 돈을 받거든. 어쨌든 간에 2000원을. 반품 가능 판매를 해도 돈을 받잖아요 판매된 시점에. 자 그럼 거기에 대한 회계처를 리 보면 일단 판매 시에는 돈을 받을 거란 말이야 현금을. 근데 그거를 뭘로 기록하냐 매출로 기록. 아까는 매출로 기록했지만 여기서는 그 전체를 다 부채로 잡는 거예요. 다 돌려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재고자산에 넘어가긴 했지만 재고자산에 다른 어, 이것도 일종의 재고자산의 면 반품 회수권이라는 걸로 이제 잡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 재고자산에 들어올 때 재고산을 가져오고 반품해서 그걸 없, 없애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말에 어떻게 되냐 회계처리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어, 반품이 됐을 때 회계처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출액과 매출원가 재고자산 다 없어요 자 그러면 반품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반품이 됐다 그럼 나머지는 팔렸겠네 1500원이 그때 팔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도 마찬가지겠죠 예. 하나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팔렸으니까, 매출원가 600원이 기록이 될 거야. 결국에는 반품되는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재고자산은 이때, 어, 들어가겠지. 200원이. 그죠? 자, 이게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을 때에요. 자, 보시면, 그, 지금 보는 것들이 이해가, 어, 어렵진 않죠? 어, 생각보다. 그래서 반품에 대한 내용들 을 회계처리까지 잘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이게 반품 조건부 판매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다섯 번째로, 미인도 청구 판매라는 걸 볼게요. 미인도 청구 판매는 물건을 넘겨줄 준비가 다 됐는데, 아직 넘겨주지 않은 상태예요. 자, 조건은 이런 거예요. 어, 일단 인도 준비가 완료가 됐는데, 판매자가, 아, 자, 자, 구매자가 인도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판매자가 인도 지원을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구매자가 인도 지원을 요청을 해요. 자, 그래서 물건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를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창고에는 저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도 지원 요청을 해서 아직 걔한테 넘겨주지 않았어요. 결국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이 보유 중인 자산은 어떻게 되냐? 장부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장부상의 재고에는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실사 즉 실제 재고에다가 그걸 포함을 시켜 버렸다면 그걸 빼줘야 돼요. 내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매출원가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사 즉 실제 재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그냥 놔두면 돼. 그때는 빠지게 맞으니까, 그죠 그래서 장부에는 있지만 물건이 팔린 거. 이게 미인도 총구 판매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말제고 포함 여부에 대한 내용들 다섯 가지를 쭉 봤어요. 음. 우리가 이론 설명은 한두 시간에 걸쳐서 이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쭉 들어갈 거니까, 이론 설명할 때그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좀 다르다, 또는 어, 기억을 못 하겠다 싶으면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어, 한 번,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론서를.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네들을 어, 각인을 시키면서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어, 기말제고 포함 연부까지 이번 시간에 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